그대의 공격을 무마되었어. 그대의 맥을 끊겼어청리 빈틈. 빈틈이구려. 틈이 보인다오. 자리에서 끊어내겠다. 그대에는 꽃잎처럼 틈, 틈, 을 보인다오. 오 없죠? 사자의 검은 쥐고 춤을 추 흑, 흑, 흑, 흑, 안경 어릴 적부터 하. 배는 흑, 흑, 흑, 없었어 흑, 흑, 다 흑, 흑, 명부신의 불꽃. 이 예. 하견은... 여기서 끊는다 틈이 보인다. 정말. 놀라지 마시오. 아다 들렸소. 쫓아주마. 정말. 빈칸. 진입합니다. 한, 타, 셋. 느리구려. 생명, 느리구려. 제압합니다. 간이 부었군요. 콩룸. 실내하오 여기 있었군요. 감사하겠소. 빈틈이구려. 헛점. 빈틈. 음, 예뻐. 헛점. 생명. 틀렸어 자. 생년 참포하고 다시 갈게요. 뽀! 느리구려 깍뚱.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요. 그대의 맥을 끊겼소. Tja! t Tja! Tja! Tja! Tja! 자! 흥. 안경, 틀렸어. 이야기선, 제가 힘좀 아, 써보겠습니다! 카치. 자! 하이차! 틈이 보인다오. 아, 지. 그대의 맥을 끊겼어. 아유. 시격자가 나설 진짜 세개! 내려찍기! 창미 느리구려 헛점 느랏! 놀라지 마시오 대기! 헛점 협동의 시행 인사원에 승리 느리구려 <웃음> 제법인데요. 죽어 핀따위 실력으로 그대의 맥을 끊켰소 느리구려 인사해요. 무모하군요 그대의 을을끊겠소반성해 하! 하! 하! 단 하! 하! 무모 하! 하! 하! 하! 하! 다 하! 부탁한다.